우리가 이제 볼을 치면서 레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파인 앵글입니다 자 근데 그 스파인 앵글을 너무 한쪽 앵글에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스파인 앵글은 양쪽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볼을 칠때이 측면부의 스윙에서 보이는 스파인 앵글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측면부의 스파인 앵글이지만 우리가 볼을 조금 더 찍어 치고 볼을 조금 더 눌러 치고 아이언의 경우 디봇을 만들어 만들어서 칠수 있는 방법은 측면부의 스파인 앵글이 아닌 정면부에서 보이는 스파인 앵글에 그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볼을 조금 더 쉽게 눌러치고 조금 더 쉽게 찍어 치는 스파인 앵글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봉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을 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이 옆에서 섰을 때의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잘 되면 꼬리 정타가 잘 맞는다라고 알고 있고, 이건 정답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측면부의 스파인 앵글은 이렇게 있어도 유지가 된 거고, 이렇게 있어도 유지가 된 거고, 이렇게 돼 있어도 유지가 된 거예요. 똑같은 스파인 앵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에는 세 개의 동작을 제가 보여드렸던 게 전부 다 다른 스파인 앵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파인 앵글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스윙은 똑같이 아래를 향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다면 은 스윙의 궤도 또한 스파인 앵글을 따라서 이렇게 90도 각도를 맞추게 되면서 스윙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의 경우는 우리가 공을 왼쪽에 두고 스파인 앵글이 살짝 기울은 상태로 공을 치면 은 아주 편안한 어퍼블로우의 스윙을 칠수 있지만 아이언의 경우 공을 이렇게 치신다면 라은 디봇을 파내지를 못하고 뒷당성 볼이 나오게 되면서 정타가 맞더라도 공이 높게 뜨기만 하고 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은 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래쪽에서 그립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는 자연스럽게 기울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파인은 아주 약간의 각도를 기울어진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갈때 우리 스파인 앵글은 가급적이면 그 앵글을 유지시켜주는 게 좋지만 살짝 오른쪽으로 더 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바로 힙 슬라이딩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척추의 각도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기울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의 앵글이 기울고 90도 각도가 위를 향하게 되면서 스윙은 자연스럽게 찍어 치는 스윙이 아닌 올려 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고 쉽게 뒷땅을 치거나 쉽게 정타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높게 뜨기만 하는 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을 넘겨줄 때의 포인트는 바로 하체의 체중이동이 아닌 상체의 체중이동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 간 상태에서 하체의 체중이동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 하체와 상체에 같이 들어가는 체중이동을 신경쓰게 된다면 지금처럼 공은 굉장히 쉽게 찍히고 눌러칠 수가 있는 이런 앵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단편적인 예로 머리를 뒤에 잡아놓고 상체를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임팩트를 가져가게 되면 은 이런 탄도의 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지금 7번 아이언의 공이 나쁘지 않은 컨택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149m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한 척추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면서 셋업대의 앵글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면서 치게 되면 은 볼은 굉장히 눌려 맞게 되고 거리는 1 5 m 가 늘어난 1 6 5 m 를 가게 됩니다 똑같은 스윙으로 단순히 척추의 앵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비거리를 1 5 m 나 편하게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등이 타겟을 보고, 보고 있게 되고 우리의 명치는 타겟의 반대를 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몸을 회전을 시키면서 클럽을 던져주면서 나의 왼쪽 날개축지를 타겟으로 밀어주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상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개축지를 밀어주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많이 생긴 공간으로 클럽을 떨어뜨려 주게 되며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조금 더 쉽게 들어오면서 상체의 앵글이 하체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셋업 때의 스파인 앵글과 같은 스파인 앵글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을 찍어 치고 눌러 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스파인이 기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게 된다면 공은 답이 없을 정도로 높게 뜨겠죠 자, 근데 똑같이 캐스팅이 들어가더라도 지금처럼 상체가 왼쪽으로 나가면서 캐스팅이 들어가면 은 그래도 전보다는 더 쉽게 공을 눌러치고, 공을 찍어치고, 공에 디봇을 파내고, 공이 그루브를 탈수 있게, 그래서 공이 높게 뜸으로써 공이 멈추는 게 아닌, 공에 스피니 걸림으로써 공을 멈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샷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언을 칠 때, 혹은 드라이버를 칠때 너무 높은 탄도가 발생을 하시거나, 혹은 뒷땅이 자주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숙면부의 스파인 앵글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면부의 스파인 앵글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서 내가 임팩트 때 몸이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나 조금 더 몸을 세우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찍어 치고 눌러 치고 낮게 보내고 그루브를 태우면서 스핀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샷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파인 앵글을 양쪽에서 체크하는 방법 공을 눌러 칠수 있게 척추를 세우는 왼쪽 날개 축지를 밀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